이 영상에서는 비동사 뒤에 오는 ing를 비교하면서 현재 시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비동사 뒤에 오는 ing와 pp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예문 하나를 볼게요. Amaze. Amaze라는 동사는 무언가를 놀라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비교적 긍정적으로 쓰이죠. 그래서 Tom amazes people. 그러면 다음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라는 뜻이에요. 즉 앞에 배운 현재 시의 의미를 좀 적용해 보면 이 Amaze라는 동사도 BING로는 잘안 쓰는 동사라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는 좀더 설명을 들어보면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Amaze가 나타내는 뜻은요. t 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다 해서요. 지금 순간을 표현한다기 보다는 끝나지 않은 행위를 나타내는 기 때문에 이 t m 이참 놀라운 사람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이거를 이제 ing와 PP로 나타내서 설명할 수 있어요 ing는 Tom amazes people 그러면 이 t 을 나타내는 말이 amazing 이에요. ing구요. 뭐, people들을 나타내는 말이 pp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ing와 pp는 이렇게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ing는 주어 쪽을 표현하는 말 그리고 pp는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 말을 표현하는 단어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문에 직접 대응을 하면 tom amazes people. 그러면 tom을 표현하는 말은 amazing 이래서 이 amazing 이라는 ing 는 명사 처럼도 쓸수 있고 그럼 우리말로 바꾸면 놀라게 하기죠 그리고 형용사 처럼 쓸수도 있어서 놀라게 하는 아니면 부사 처럼도 쓸수 있어요 놀라게 하면서로요 근데 영어로는 전부 다 amazing 똑같은 모양으로 쓰죠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였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조금 더 뒤에 나올 거고요 pp는 이 people이 이제 pp가 되는 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쓰이는데 원래는 명사나 부사처럼 쓰일 때는 앞에 being을 붙이는 게 조금 더잘 어울리는데요 여기서는 이거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렇게 직접 형용사로 쓰이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더 알아볼게요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보고요 당연히 형용사로 쓰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Tom amazes people 그러면 Tom을 설명하는 말이 amazing이 되니까 Amazing Tom 이라고 직접 형용사로 아예 쓸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비동사를 써서 표현하면 그게 바로 Tom is amazing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Tom은 놀라운 사람이야 라는 현재 시제예요 당연히 이거에 대한 설명은 뒤에 더 해야 되겠죠 그리고 PP를 먼저 보면 amazed 이거는 피플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직접 형용사처럼 amazed people 하면 놀라진 이 놀라움을 톰이 놀라게 하는 걸로 인해서 놀라움을 당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게 amazed people이고 이걸 직접 비동사로 표현하면 people are 복수니까 are죠. amazed 이렇게 비동사로 직접 문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bpp 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tom amazes p e o p l e 를 쪼개서 이렇게 다시 표현하면 tom is amazing은요 물론 tom은 놀라운 사람이다 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아예 직접적으로 tom은 a m a z i n g 에 주어야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즉 a m a z i n g 의 주체야 라는 말이 되고 people are amazed 는요 사람들은 누군가 어메이징 하게 만드는 그 행위로 인해서 놀라움을 당하는 대상들이다 이런식으로 직접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우리말로 어색할 수는 있지만 영어식으로 아예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다는 뜻이고요 다른 동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 볼게요 told me 그러면 tell의 과거 잖아요 tom이 나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tom은 누가 되냐면 telling tom이 되겠죠 왜냐면 tell의 ing인 telling은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 되니까 telling tom이 되는 거고 tell의 과거도 told지만 pp도 told 거든요 나는 told가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tell 하는 걸 듣는 거니까 Told 는 거죠. 그런데 대명사는요. 대명사에 대한 설명 앞에서 살짝 했었죠. 대명사는 좀 뜻이 약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형용사로 설명할 순없 t 서 t told m e 라는 말은 좀 어색해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만약에 m a t told t t m o l d a t 이 m a t I m told that I am told that I a told t o l d I am told 표현 I am told I am told I 매트로 바꿔서 Matt was told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는 매트는 텔의 대상이었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말로 좀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좀 영어식 의미가 좀 왜곡될 수도 있어요. 매트는 들었었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매트는 들었었어라는 말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ing를 이렇게 직접 쓰면 톰은 말하는 사람이었어 라기보다는 이때는 또 진행형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건 왜 그런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설명이 좀더 자세히 될 거고요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더 많은 예시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est도 마찬가지예요 big events, interest reporters 그러면 큰 행사들은 기자들, 리포터들을 관심 갖게 하지 라는 말이라서 이걸 직접 쪼개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쪽 주어 쪽을 설명하는 말은 ing가 되니까 big events are interesting 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 동사 뒤는 pp 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reporters are interested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ing와 pp의 이 방향성에 대한 이해가 이제 조금씩 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이걸 ing로 표현하면 주체가 되는 거고 PP로 표현하면 그 행위에 의한 대상이 된다라는 걸 interesting guy 혹은 interested people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수 있게 될 거고요 다른 예문을 좀더 보면 this project tired all steps 그러면 이쪽 프로젝트는 당연히 ing가 돼서 tire라는 동사를 tire ring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this project was tire ring이 되는 거고 그리고 all steps들은 All steps were tired. 이런 식으로요. 즉 I am tired는 나 피곤해 라는 말이지만 영어식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나는 피곤해졌어. 피곤해짐을 당했어. 무언가로 부터라는 표현이 된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양쪽 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문을 좀더 보고 지나갈게요. The teacher b o r children. 저 선생님은 아이들을 지루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쪽은 The teacher is boring 이 되는 거고 Children are bored 가 되면 아 지루해짐을 당했구나 해요 그래서 어나 지루해 라고 말할 때 I am boring 그러면 엄청 틀린 영어 표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겠죠 그리고 두 개만 더 보면 The news surprised them 그러면 이 뉴스는 당연히 surprising이 되니까 the news was surprising이고 그리고 그들은 they were surprised at the news 그 뉴스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at the news 혹은 of the teacher처럼 이렇게 뒤에 pp 뒤에 뭐 붙이는 거는 나중에 또 저랑 볼 거고요. 마지막 예문은 this job excites me 이 일은 나를 흥분하게 만들어 잖아요. 그러니까 this job is exciting For me, 나한테는 이 일은 참 흥분되는 일이야 해서 ing로 표현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this job이 주체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흥분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I'm excited about this job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I'm exciting 뭔가 이제 어색하죠 나는 그러면 다른 것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대상이라는 거고 내가 좀 흥분이 되어지면 아믹 사이 티드라고 되는 게왜 그런지 이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셨을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전치사 쓰는 거는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